오늘 큰 기쁨의 소식이 베들레헴 들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핵심은 소식입니다 소식 중에는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놀라운 소식도 있는데 여기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킹 제임즈 버전에서는 타이딩스 그랬고 NI 버전, NIB 버전에서는 뉴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굿 뉴스 또는 굿 타이딩스 그런 말인데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베들레헴들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한 말인데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추운 밤인데 왜 양을 바깥에서 치고 있었을까? 예루살렘까지는 한 8km밖에 안 돼요. 5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쉼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별 밖에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1500년 전 다윗이 양을 치던 거기입니다. 여기에서 깨어 자기 직무에 충실하던 사람들에게 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도 덜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적이 있었죠. 이제 사무엘 선제자가 사울왕을 하나님이 패하시자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했을 때 이사의 일곱 아들이 다사무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셔요. 그리고 는 다른 아들 없느냐 했더니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저들에서 양을 칩니다. 데려오라.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어 왕이 된 일이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기 1500년 전에 다윗에게 있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밤중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캄캄한 밤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흑암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이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2절에 예언됐던 말씀인데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환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다 두려웠어요. 밤은 워낙 두려운 때입니다. 밤은 추운 때이기도 하지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때또 찬밤 요즘도 인터넷 뉴스나 한국의 뉴스를 보면 코로나 한파란 말을 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움츠러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나라가, 세계가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이런 차가운 밤에, 어둠이 있는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만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온 백성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가 났다 하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는 가지 마라 수로본에게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딸을, 딸을 위해 간구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보금 전파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보금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보금은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제는 만민에게 증거되는 복음이 됩니다. 굿 뉴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이, 아, 인터넷 굿 뉴스 방송인데, 보금 방송인데 굿 뉴스, 이 보금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미주 선교신문을 통해서 인쇄 매체로, 또 미주 중앙방송을 통해서 전파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뉴스 보도 캐스팅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은 앞으로 소식이 전해지는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지만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오늘 만 백성이 들어야 할 소식이지만 이곳에 모인 소수의 물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번씩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주라 그리스도라 주님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간교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맛은 열매를 먹습니다.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두려워서 인간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벗은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린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다위세 동네에 나셨다. 다위세 동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벳 집이란 말이고 레헴. 떡이에요. 떡집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참 비극적으로도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나세렛 자라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세렛이 건설된 동네 언덕 위로 끌어 집어던지려고 했었어요. 고향에서도 또 자기 민족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예수님이시지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우리들의 구주입니다 개인의 구주이며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될 일을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셨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세상에 복음 증언의 일꾼이 되도록 부탁을 하셨는데 이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과 함께 주님이 부탁하시는 줄 압니다. 유언처럼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 외롭게 또 어두운 밤처럼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추워 모든 게 모자르고 부족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 소식을 오늘 기뻐하면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소식이죠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던 아담 하와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걸 프로토 에반젤리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시초예요.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이 사탄을 밟을 자가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보면 남자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도 남자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도 남자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은 아버지가 없이 여자의 몸에서 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천사의 선포는 하나님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날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다위의 동네에서 날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가 없어질지라도 결코 1.1액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천사가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도 두렵고 또 이상한 코로나 그 오미크론인가 하는 게 훨씬 더 전염력도 강하다고 그러고 이러한 그 위기의 시대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움츠러줄 수밖에 없지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기셨고, 주님이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의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해방자로 구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천사와 천군이 하늘에서 찬송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안 그리고는 그들이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말한 거기에 찾아가 보자 베들렘 성내로 들어갑니다. 무슨 별이 인도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길 안에 한 것도 아니지만 찾는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그가 구주인 증거는 강보에 쌓여 강보는 갓난아이들이 다 강보에 쌓입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팔을 꼭 붙이고 사방 1m 되는 보제기에 끈을 매서 온몸을 감싸요. 그리고 끈으로 묶어요. 강보로 싼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특별한 사실은 구유에 누여 있다. 과거에도, 그 후에도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넣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구주가 나신 표다. 증거다. 그 말을 듣고 찾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수님께서도 팔을 벌리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재물 드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귀한 일인데 목자들은 소식을 듣고만 만게 아니라 찾았어요.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천사가 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전합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마음 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성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갓난 아이였지만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였지만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그랬어요. 목자들도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또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만 개가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약 200만 명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나 죽은 것 같아도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겼다 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통해 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6.25가 났을 때 피난을 가가지고 교회문이 닫히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이 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밤중에 이불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또 만나는 것도 피차 조심스러운 이러한 때지만 은 우리가 이 복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인간에 대해 오신 까닭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시며 자기 몸으로 산 재물을 삼으셨습니다. 목자에게 맨 처음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셨어요. 양으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기에 목자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안에 속해 있질 못하고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외롭고 소외되어 있고 춥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채 잠깐 잠자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오셔서 깨우셔서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양으로 오셔서 시행하셨고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 그를 따라 주님같은 나라, 천국까지 이르게 될줄 믿고 아멘. 오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이 아들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